도착한 데도도데 염통. 염통. 이이왜 그래? 아. 날라다니는새라서 그러나? 어. 아 진짜요? 가벼워야 되니까 응아 음, 음. 음. 정말? 와 음. 너무 신기해 아매 년은 뭐라고 해야 되노 고깔고 대충 카카 대충 아... 어떻습니까? 난 아, 몰랐다! 처음 아... 아... <웃음> <첫> 먹어보는 맛. <웃음> 70년대 부터 70년대. 왜요? 꿩을? 비싼 꿩을? 70년대 때 드셨다는데 그 이상 껑을 사서 먹었겠습니까? 잡아서 먹었지? 응. 그렇군 어. 엄청 시원해요 완전 하고가 이밖에도 닭 내장탕과 닭발과 선지국이 음. 밥상 맞습니까? 밥상에요. 밥.